출동 부분들과 어몽어스 페이느라고 디프리로 진행하는 볼가이지 마크로즈케빈 빗솔 한펜 시넷 네 명이 참여 중. 종합 게임 전문이니까 비비진 못할 수 있겠지만 어 약간 밑밥 깔자면은 빗솔이 한 펜이 똥겜 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참고로 시엔이는 못해요.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복사 안 되나? 뭐안 누르고 여러분? 아 이렇게 공개. 근데 이거 조작키가 어떻게 돼요? 몰라 안 알려주. 몰라나 알려줘. 몰라요. 음... 음... 다리 다리 다리 이제 오. 경쟁자야 페이지 다운키. 페이지 다운키. 뭐라고? 페이지 <웃음> 다운? 날 호구로 그... 하나 이 사람이. 아이 <웃음> 장난 아 이거. 장난 아 근데 이거 는 키가 뭐였지? 다른 바꿔놔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E S 시켜요 E S C. S 부스터 키 R T 4. 아 m m i 안 믿을게요. i r l The pickup. The o t 지 e r 머니 스트리머야. 스트리머야 <목연히> 잡지 마. <목연히> 얘들아 스트리머야 <목연히> 잡지 마. 떨어졌어요? <목연히> <목연히> <목연히> 설마 여기 떨어진 요 어, 어. 아, 뭐.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뭐 살았다 살았다 와, 살았다, 살았다. <목연히> <목연히>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얘들아 라 아, 아 현장은 아비 교환입니다. 야, 나이스. 잡지 마, 스트리머입니다. 잡지 마세요, 방송인입니다.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이러시면 아, 큰일 나요. 아, 훌륭해, 훌륭해. 잡지 마라. 아, 나 꼴찌야. 나못 들어간다. 아우, 좁아, 좁아. 들어가. 아, 나 이겨도 가네? 찜찜이 죽었어. 가이가. 빨리 안 나가 설마 2라운드인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어? 나이아아와 <목소리> <에이, 목소리> 어, 뭐야? 뭐, 재밌겠다 와, 진짜 재밌겠다 떨어진 사람들은 못 즐기겠지?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목소리> 해무신대, 이거 근데? 저 <목소리> 사람은 죽었 너무하다 죽었어 아왜 맨날 내가 맨뒤야 쓰레기 게임 아니, <목소리> 아니, 원래 <목소리>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안 뒤로 가져요 1등 견뎌 1등 견뎌 우와 어, 어, 이게 뭐야? 한펜이도 살아있어 뭐, 한펜이도 뭐, 뭐, 뭐, 우와 한펜아 <목소리> <폐라> 뭐야 야 속도 미쳐 우와 뭐야 미쳐, 아, 아, 미쳐. 아, 미쳐. 야비빈아안 야, 아, 야, 아, 아, 보인다? 한펜아 뭔데 우와. 너? 아 속옷 한펜아 이게 폴라이즈야 와 저거 탈석이 아니야? 아니 야 이거 100% 떨어지겠는데? 야 한펜이 똥겜 마스터네 진짜 레알이네 이거 똥겜이래 똥겜 마스터 난 그냥 똥손인데 이것도 처음보는 맵인데 어떻게 그러게 처음보는 맵이네 약간 드럼만 밟고 그냥 점프점프로 가는 맵인가 본데? 간편아! 미민콘 봐야지 예. 보여줘 너의 구린내를 빛깐 냄새 갑니다 빛깐 냄새 <웃음> 오우 씨 <웃음> 진하게 보여줘라! 가자 아, 소범 소범! 소범 일등이다보뽀오보잉아 <웃음> 진짜? 아 이런 뽀잉 느낌이구나 뽀잉? 아 소범이 빠졌죠? 바로 빠졌죠? 아이렇 아, 같은 곳에 뽀잉? 뛰는 것도 못해 아, 나이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아유.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간다 간다 나이스 아, 그렇지 미꾸라 아, 그야 나와 머리, 머리 치워, 치워. 야 머리 치워 제발 가고 싶다고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 왔나 나이스 아, 한번더한번더야 3등으로 놓쳤어 지금 야 어, 어, 아, 이거 안 잡아줘 야 아직도 여기야? 얘들아 스트리머야 얘들아 얘들아 나와줄래? 야 한펜아 한편이 미쳤고 어 이거 튕겨 아이 뭐야 이거? 여기서 조심 마지막에 됐었구나. 마지막에 점프야. 아니야 장 그렇지. 그리고 빗소리도 안돼. 와 빗소라 그렇지. 돼. 빗소리도 와. 그렇지. <웃음> 와야 우리 빗소리랑 한편이한테 똥냄새가 풀 풀어 난다 그냥. <웃음> 오늘 그렇게 하냐고. 들어오 <웃음> 죽겠어 그냥 둘이. <웃음> 한편 이렇게 된 이상 1등 해야 된다. 갑니다 <웃음> 미미 손 놈이 돼야겠 키미 화이팅. 키미 아, 아, 화이팅. 미미 너만 믿는다. 자이야 불동부에 어? 사는 키미미님. 절대 지지 마라. 어 이거. 아 미안 미안 미안. 알았어. 넌줄 몰랐어. <웃음> 몰랐어. 어한 펜이 위험한데요. 안돼. <웃음> 안돼. 어, 팬... 팬이... 우와 살았다. 어. 와. 어 떨어집니다. 저것도 떨어집니다. 아유 옆에 붙어있네 옆에. 진짜 이항물고 하고 있네 어 이거 위험한데요 흐름?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키미민 아이고 키미민 탈락 오오오 큰일났다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이제? 이거 오른다 오오 이거 각도가 <웃음> 와 이걸 살아요 비소리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이 끈질긴 <웃음> 생명력 <웃음> 끝부분 끝부분 어 그렇지 천액고? 사람 잡고 천했고천했고 잡아서 천액기 안돼! 누가나 잡았어 너무 아깝다. 아,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뭐 <웃음> <서로> 찢어라. 안경재비 <웃음> 승리. 어! 아 안돼 우와 우와 우와 살았다. 어 교수랍니다. 야 여기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네 이. 와 겨우 살았다 아, 가자 어디, 가자 어디야? 가자 가자 <놀람> 두개째 아, 뭐야? 저긴 어디야? 아, 떨어지, 떨어지지마 제발 바닥으로 꽂도 제발 떨어지려 아 떨어지면 어 가는구나 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살았어? 아. 나 어떻게 으악!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야! 야 살았다 이. 할만해 이. 할만해 할 만해. 너무 어, 할만해 할 키비밍 잡혀서 넣어줬어 1등 하세요 너무 할만해 들 어디로 갈라 했는데 해 보고 싶었던 거다 이거. 이거 아까 아니, 한 편이가 1등 말해야지. 했던 거 여러분. 야, 엄청 빠르던데. 씨, 어. 그 속도감 어떻게 내는 거야, 한 편아? 옆겨지면 됩니다. 우후! 우후! 아, 뭐야 이거? 아, 다로사님 아, 떨어졌다. 아, 이게 이렇게 떨어. 야, 이걸 조종했다고한 편아. 아까 너? 미쳤는데? <웃음> 말이 안 돼! 컨트롤 난이도가 오케이, 오, 헷갈리게 오케이. 생겼어 제발 더 왔어! 더 왔다고 벌써? 나이스. 방송인입니다! 스트리머입니다! 방송인입니다! 스트리머! <웃음> 스트리머. <웃음> <웃음> 그런 거 없습니다! <웃음> 어쩔 TV! <웃음> 어쩔 TV! 암물TV! <웃음> 암 TV 어쩔 래비! 어쩔 래비! 마지막 라운드다!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거는 견제해야 음, 돼! 음 이건 서로 견제! 아. 이거 3단이라서 초반엔 괜찮음! 아이고! 네. 플레이 잘하고 있나요? 네! 오 일단 잘하고 계십니다. 오레임 열심히 어. 이제 일단 일단밖에 안 나온 곳을 돌 이제 진짜 게 위험하다. 오 어, 이제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음. 오 이제 막 뚫려 있어요, 벌써. 오오와어 위험합니다. <목소리가> 아 비소리 달라. 소리 달라. 오 지금 블레임도 위험한데 먼저 가야 되는데. 오오오오오와잘아 근데 여기 잠깐만 어떻게든 건너갔다가. 그렇지 우와, 그렇지 우와. 지금 기회다 어? 야 기회 왔다 그렇지 <웃음> 천천히 천천히 가셨다? 왜 그쪽으로 갔어? 안, 돼. 아, 네. 안 아, 돼. 돼! 안 돼! <웃음> 유감 와 아까 나 계속 붙잡던 <웃음> 여성이네 <웃음> 야 빨리 <슬레임을 웃음> 신고! 신고 눌러! <웃음> 이번에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일등 하면은 내가 전원 치킨 쏘 우와! <웃음> 되겠냐고요 어? 게 치킨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껌물굴이배부르 <웃음> <네가> <웃음> 아 케빈 님이 근데 좀 약간 잡기 좋게 생겼네, 그 엉덩이가. 에? 엉덩이가 어? 있어가지고. 제 엉덩이 보지 마세요! 가자! <웃음> 가자! 아. 아. 아. <웃음> 정말 수치스럽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괜찮아, 나중에 또 올라갈 아. 수 있는 기회 있어. 여기 아니야. 아야! 안 돼! 야. 아! 야, 잡지 마! 아, 야. 잡지 마! 이씨! 아, 아, 왜! 하지 마라. 진짜. 이 부분 잘, 이 부분 잘할 수 있어. 이 부분 잘할 수 있어. 있다. 이 부분 잘할 수 있어. Okay, 오케이. 골인. 아싸 아싸. 아빠. 아,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아이 어. 장발 아, 주호민 이미치안돼안 <웃음> <웃음> 돼, 돼. 안 돼. 조심해야 돼. <웃음> 아 미치. <웃음> 여기서 <웃음> 아나 떨어졌다. 떨어졌다. <웃음> 아, 일등 후보가 떨어졌어. 김일민 님이 떨어졌대. 아, 진짜? 헐. 이럴 거면 차라리 <웃음> 점프 나와. 차라리. <웃음> 어 아. A few moments later. 아이 왜? 야, 애들아 y 지 m 야 벌써 들어 I'm 가 있다고? 대박. 엄청 진짜 빠르네. 마음 m 비 o 면 r y I'm s 진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비웠나 보다 r r 서 가볍네 o r r y I'm s o r 안전빵으로 안전빵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다 왔다 아다 왔는데 진짜 어어 왜안 어, 튕기지? 소범아 제발 침착하게 오, 오케이 꼬린 꼬린 침착 7명 나왔어 7명? 그렇지 유지했다가 와나안 아, 된다 아 어, 뭐야? 야 이거 방향 뒤로 돼 있는 게 어디 있어 나올 때. 아들어가셨구나아 게임이 억가하네에나 모르겠다. <웃음> 여러분, 스트리머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한 번만 봐 주세요. 한번막 <웃음> 갔는데요. 난 이제 사람이야, 사람. 출발선으로 아, 가야지. <웃음> 출발. 몇 <역주행> 가시는데? <웃음> 출발선으로 가야지. 시소아 보여 줘. 오케이, 오케이. 이사라 클리너 이사라 클린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르 아니 왜 포비... 자꾸 잡는 거야 저 우매한 타이밍 너무 안 좋아 타이밍 어, 너무 안 좋아 어어 그렇지 오. 잘한다 야 근데 앞에 너무 많이 가고 있는 아저이 스물두 명안돼 스물두 명안돼 스물두 명안돼 그렇지 <웃음> 자 오호 착하다 부채살 부채살 밟을 수 있어 여기 이거 아니야 그렇지, 보내고. 아 재세 점프하자마자? 아 저기서부터 시작이야? 진짜. 자 이거 PR 준비, PR 준비, PR 준비, PR 준비, 피할 준비. 아니? 그렇지 건너가 버려, 건너가 버려 그렇지 건너가 버리고 야 근데 앞에 얼마 안 남아 버렸어 어느새?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어 아니, 마음 조화 사람 한 명이야 마음 평화로 어. 너무 좋아, 상황 너무 좋아 충분하고 <웃음> 일로 와도 지금 여기가서 제일 이성적이고 제일 침착하고 제일 냉정하다. 아,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돌아 깜치 말고 <웃음> 들어가라! 포미나 미안해! 포미나 미안해! 포미나 미안해! 포미나 미안해! 야. 포미��, 미안해. <웃음> 미안해. 성안 <웃음> 붙였어요 성안 붙였어요 <웃음> 아유, 아 저기서 떨어지자 나도 끼고 싶은데? 근데 너무 유쾌한데? 한편아 정신 차려! 들어와! 아니에요 <웃음> 과연 우리는 치킨을 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아무래도 안되겠다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 못 참겠으니까 그냥 시켜버려야겠다 <웃음> 아 <웃음> 이걸? 이분 항 항상 한국할할마마있 있는 것아와나 이거 나 오늘 찍으면 안되겠다 따라가야 된다 근데 1 6명국에서도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안 빨리 빨리 한국에서도 한국안전해 어, 안전해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미친 저한국에서에서도한요에에서 <웃음> <웃음> <나의 전화해요. 웃음> 자꾸 나 잡고 있어 그렇게 건방지게 <웃음> 가상인물 만드는 거 아니야? 나 혼자 나서서한한 편이 죽었어? 아니 우리 한 편이도 빛은... 살아있습니다. 아 오케이 음. 한 편이도 살아있네요. 살아 우리 우리한테는 여전히 세 명밖에 응. 없어요. 그죠? 아니야 누구든 일단 파... 우승하면 되지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면은 폭탄 던지면 돼요. 들면은 폭탄이 작동이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거 처음 본다. 뭐야? <뭐라> 은은키는 <뭐라> 음. <뭐라> 아시죠? 예. 네, 예 네. 어. 어아 저게 터지는 포인트 때 잘못들면 어디서 누가 춤추? 맞아 맞아. 바닥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뭔가 근데 바닥면이 비추나. 진짜 흔들리다 떨어지게 생겼어. 어, 떨어진다. 우와. 와! 우와. 어, 피피피피. 우와! 피피피. 어, 와. <목소리> 와! 이기자. 안 돼. 우와. 안 돼. 와 어떻게 사는 거야? <목소리>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죽습쓴다 손을 씻다 어 좋다. 날려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개비 개비. <목소리> 아니할 만해 할 만해. 그렇지 할 만해. 할 만해.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제발 안 제발. 아보줘 오. 오 그렇지. 한빈 혼자 떠줬고. 한 가운데 가운데. 한아 한빈 삼. 안 돼. 보여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장발 주호민 근데 제 혼자 왜좀 커? 그거 <웃음> 스킨이에요, 스킨이에요x2 아 시험 많이 먹나 우와! 오, 우와 오, 왜 이렇게 날라? 우와! 오, 오. 이렇게 해서 아, <웃음> 주호민님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재밌었다 아고고하셨습니다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너무,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